어, 수분이 조직감을 조직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 문제는 미생물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다시 말해서 식품 수분이 부패 그다음 병원성 미생물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수분 활 활성도 자, 이걸 워러 액티비티에서 AW, AW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수분 활성도 혹은 수분 활동도 값으로서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세균 혐오 곰팡이 순으로 성장이 중지되어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건 나중에 한번더 정리를 한 표로서 얘기를 합시다. 자, 물 분자 구조는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분자식은 H2O 물 분자식이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 결합 각도, 결합 길이 결합 길이 대개 한번 0.096 나노미터. 그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고 사이 길이가 약 0.096 다시 말해서 0.1 나노미터. 약 0.1 나노미터. 0.1 나노미터 뭐 길다 하더라도 0.1, 0.2 나노미터 이내입니다. 그럼 물 분자 하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나노 나노 그런데 실제로 수소 원자 수소원자 두 개가 수소분자를 이루고 있잖아. 그죠? 그 수소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거리가 10, 그러니까 0.1 나노메타입니다. 0.1 나노메타. 그러니까 여기 산소는 조금 더 크지만은 사실은 거의 뭐 0.1, 0.2 나노메타 분자 크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분자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물분자 주변에 전부 물분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하좌우 할것 없이 다 물분자 사이에 물분자가 결합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의 성질에 대해서는 자 예를 자 여기에 만약에 단백질과 당류로 된 우리가 식품이 있다. 그러면은 이 단백질 당류하고 이제 물 분자 사이는 어떠한 그 상호 작용이 있을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H2O 여기가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잖아, 그죠? 자이물 분자와 분자 단백질 당류에 단백질의 당류에 OH 알코올기 가지고 있어 있죠. 그죠? 그다음 아민기 n h 2 단백질에 아민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 알데하이드기도 여기에 보이네요. 지방 같으면 지방산 카복실산도 여기에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식품의 표면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물 분자 사이에 자이 서로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존재합니다. 자, 이 결합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 OH, 다른 말로 알코올기라고 얘기했고, 하이드록실기라고도 이름을 부르고, 다른 말로 수산기라고도 얘기했고,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NH2 아미노기, 그 다음, 알데하이드기 뭐 이런 작용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물 분자와 이 다양한 결합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품 속에야. 자. 그럼 식품 속에 물 분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자, 이걸 나타냈는데 뭐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게요. 뭐냐 하면은 자유수 결합수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유수는 글자 그대로 물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자유롭게 물의 역할을 할수 있는 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결합수는 아까 봤듯이 식품 성분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을 결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 굉장히 큽니다 자 차이는 자유수가 할수 있는 영역은 앞쪽에서 봤듯이 어떤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작용을 합니다 용매로 그냥 물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건조시키면 제거 됩니다 쉽게 그리고 0도시 이하로 냉각시키면 동결됩니다 물은 자유수는 그 다음 밑에 다 마찬가지야. 자, 식품 성분과 관계없이 이동 가능하다. 그 다음 식품 미생물 번식과 생육에 이용될 수 있는 물이 자유수다. 비점, 융점이 높고 증발열, 용의열, 비열, 표면장력, 점도가 크다. 그 다음 화학 반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물이다. 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물이 있고, 결합수는 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결합수 되면 은 어떻게 되냐 자 용지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용매로 더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는 용매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 0 0도시 이상에서도 건조가 어려워요. 결합수는. 그 다음 0도시 이하에서 또 얼지 않아요. 얼지 않아요. 그다음 자유수보다는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자유수 순수한 물에 뭐가 녹아 있으니까 밀도가 더 커졌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자파에 의한 분자 회전이 제한되어 가열에 가냐하지 못합니다. 이게 전자레인지 조리 원리였잖아. 그죠? 그다음 식품 성분의 침전, 점도 확산 등이 일어날 때 같이 함께 이동한다. 그다음 미생물 번육색 번식과 생육에 불이용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식품 성분과 이온 또는 수소결합을 해 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압착을 해도 제거가 자, 거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진짜 물로서의 역할은 결합수는 못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게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식품 속에 자유수가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식품의 품질 안정을 위해서는 어때요? 자유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맞죠? 그럼 자유수를 낮추려고 하는 방,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신선한 의류 중에 결합수 함량, 결합수 어, 이건 그냥 보시고 자 나오는 것이 그다음 이제 나오는 이 수분 활성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수 양이 얼마 있냐 이겁니다 아까 보셨잖아 자유수 결합수로 나눴어요 자유수 하 자유수가 결합수가 없다면은 수분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은 물의 역할을 100%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1입니다. 1.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수분 활성도를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AW는 자, 순수한 수증기 에 대한 식 식품의 수증기 압피로 나타냈다그러 식품의 수증기 압을 피를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 P0 값으로 나누어 가지고 최대 AW는 1이고 최소 0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수증기 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수증기가 발생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수증기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다는 얘기입니다. 수증기압이 낮다는 얘기는요, 결합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식품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수증기압이 변화가 됩니다. 그자 물의 몰수를 Mw라 하고 용질의 몰수를 Ms라고 하면은 자이 Aw 값은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거 수정기압과 용질의 몰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W는 워러, 물약자고요. S는 용질, 소루트 so 해서 용질의 약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몰농도, 몰, 몰수를 몰 구할 수가 있겠죠. 몰수. 자, 몰수 계산을 합니다. 자 물의 몰수를 MW, 용질의 몰수를 MS 두개 더했는 값분에 물의 몰수를 물의 MW 나누기 MW 플러스 MS 자 이렇게 계산으로서도 수분 활성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AW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 이 값이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무엇이 자, 이 값이 그냥 분모가 커지면은 분모가 작아지면은 AW가 커지고 맞죠? 분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나? 자, MW가 증가하면 AW값이 커지고 MW, MS값이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AW값이 커지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순수한 물에 순수한 물에 어떤 설탕을 넣던 소금을 넣던 뭐가 녹아들어가는 물질이 용질이 많이 녹아들면 들수록 AW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이 값이 MS값이 커진다? 작아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보다는 소금물 농도가 진해지다든지 설탕물 농도가 진해지면 AW값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서 자. 물 30%, 설탕 30%가 함유된 설탕 용액이 있다. 수분 활성도를 구하세요. 됐습니까? 자. Aw는 30% 자, 물 30% 나누기, 물 분자량 H2O 18. 맞죠? 나누기 분모가, 자, 30 나누기 18. 에 그러니까, 물의 분자량. 물의, 물, 물의, 물의, 물 A, M, W. 물의 몰수. 자, 이건 설탕의 몰수입니다. 설탕 30%, 설탕 분자량 342 해서 계산하니까 약 0.95%네요. 자, 0.95% 같으면은, 자, 수분 활성도, 자, 여기에서 보시죠 소금 용액 몰농도, 염화 칼슘 몰농도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설탕 물로, 설탕 몰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의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 이거, 이거, 이거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도 가능해요. 자, 실제로 가능, 여러분들 계산하면 좋겠는데, 자, 계산을 하고 나서, 자, 이걸, 상대 습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수분 활성도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 관계는 뭐 어떤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자, 실험에서 수분 함량도 구할 수가 있고요. 수분 활성도를 기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 사이 관계는 뭐 어떻게 딱유추되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한번 봅시다. 과일, 채소 경우에 수분 함량이 74에서 97% 영역 나오는데 수분 함량으로 수분 활성도는 0.97에서 0.99 나와요. 그다음 주스류, 생선류, 생선류도 한번 보세요. 수분은 65에서 80%인데 수분 활성도 값으로는 0.98에서 0.99가 나와요 육류, 달걀, 식빵 식빵도 보세요 수분 함량으로 수분 함량으로 실험을 한 결과 38에서 48, 40% 수분 함량인데 문제는 수분 활성도 값으로는 0.90에서 0.95가 나와요 자이 얘기는요 지금, 건조 과일, 자, 꿀, 젤리, 공유, 곡류, 자, 공유의 수분 함량은 약 13에서 16% 수분 활성도 0.6에서 0.64 나와요. 두류, 마찬가지 0.6에서 0.64, 국수 12% 수분의 수분 활성도 0.50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분 함량은 일단 잠시 접어두고 수분 활성도 값을 우리가 가지고 식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자,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안정성.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수분 활성도 보입니까? 자, 수분 활성도에 여기가 1. 여기가 0. 수분 활성도 지금 보시면은 0.9 를 한번 보세요. 자, 0.9 0.9 수분 활성도 위에 요효 세균이 자요 부분이 세균입니다. 세균이 성장을 하려면은 수분 활성도 0.9 이상한 되어야 됩니다. 세균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효모입니다. 효모 얼마입니까? 효모 약 0.8, 0.88. 자 효모 0.88 이상이 되어야 효모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곰팡이 얼마? 0.75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곰팡이는 한 0.80 이상 되면은 곰팡이 잘 생육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딱 나오죠 수분활성도로서 적어도 곰팡이를 없애고 세균효모 곰팡이 억제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약 0.75 이하로 수분활성도 떨어뜨려라 그러면 0.75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소금을 갖다가 설탕을 갖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게 수분활동도 0.7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맞죠 그걸 한번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자또이이 이 라인 보입니까? 자이 라인이 지금 효소 반응입니다. 효소 반응. 자 효소 반응을 이렇게 있는 걸 억제를 하려면은 수분 활성도 적어도 한뭐 0.3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말인데그그 쉽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자, 가수분의 반응, 이선. 그 다음, 효, 비효소적 갈변. 자, 요 라인입니다. 비효소적 갈변. 그 다음, 유지산화 억제시킬 수 있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최저 수분 활성도 약한 0.3 정도 영역에서 유지산화는 최소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분 활성도가 더 낮으면은 0.3 이하에서는 유지 산화가 더 심하게 유지가 산화됩니다. 무조건 수분 활성도 낮춘다고 얘가 유지 산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0.34 정도로 수분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식품이 식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거의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은 왜 이렇게 수분활성도가 낮을 때도 이렇게 유지가 산화가 되고 최저점이 나타나고 수분함량이 또 높으니까 또 유지산화 잘 되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0.8 정도 되니까 맥시멈 정도의 수분 아니죠 유지 산화가 유지되더라. 그러니까 이 유지 기름 종류 산화 이거 억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들기름 좋뭐 몸에 좋고 오메가 3뭐 지방산 많고 몸에 좋다 그지? 좋은 건 알아. 그런데 들기름 많이 짜놓고 계속 저장하면서 먹는 것이 좋으냐 아니요 거의 불가능해요 유지선화 이거 억제시킬 방법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이 이 표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분층을 크게 나눠가 여기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1, 2, 3영역이 뭐냐 자, 이 표시, 이것이, 자,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밑에 식품이, 식품 표면이 있고, 그 위쪽에 바로 이제 물분자가 이렇게 단분자층으로 있는데, 전체 표면을 다 이렇게 표면을 덮고 있는 단계는 단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뻥뻥 뚫혀져 있어. 자, 이게 지금 1영역이고 이제 여기에 전체 표면에 물 분자가 싹다 코팅이 되어 있다. 한 층으로. 요 영역이 1 2 영역 경계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 영역은 이제 단분자층이 아니고 다분자층. 층이 수 물 분자가 한 층이 아니고 위에 두 층, 세층 이렇게 분포를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 영역은 이 영역보다 더 바깥에 있는 물층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까이 표면에 있는 이런 영역들의 물은 식 우리 또식 재료하고 벌써 이렇게 결합력이 작용이 돼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결합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멀리 떨어지는 층들의 물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층들이 자유수가 되는 거예요 앞 안쪽에 이 영역은 결합수가 돼 있어요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BET 포인트라고 하는 이, 이게 뭐냐 지금 보이다시피 완전히 한층이 물분자가 전체 표면을 다 덮어주는 요청입니다. 이 층이 지금 얘기해서 에 앞쪽에 우리 본자본 본 어디갔나 아참 찾기 어려운 자, 요청입니다. 여, 이 부분입니다. 유지산화를 거의 다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청들. 이 최저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든 면을 이 커버를 해주는, 자, 1영역과 2영역과 사이 영역이다. 그러니까 3영역 되면 이건 자유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층이 1, 2, 3 영역이 뭐다,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해를좀 하시고. 그 다음, 물층이, 자,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품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이. 오이 싱싱한 오이를 갖다가 바깥에 두고 나니까 수분이 증발돼어가지고 오이가 쪼그러들죠. 그렇죠? 그럼 쪼그러들었는 오이를 물에 넣어 놓으면, 자, 물이 빠져나가는 탈섭되는 층에서 다시 흡습도 하잖아. 맞죠? 그냥 물을 잃어버리고 다시 흡수했을 때, 흡수, 흡수 탈섭의 곡선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등온 탈섭 곡선이 바로 이겁니다. 자, 물을, 오이가 건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수 영역에 있던 물이 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이 영역에 있는 물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수분을 흡수합시다. 흡수하는데, 자, 올라가는데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흡수되지를 않는다. 이얘기예요 자 물이 흡수되기는 되지만 은 왔던 만큼의 잃어버린 물만큼을 흡수를 못해요. 당연하지. 이게 왔던 길로 딱 따라가면 완전 복귀가 되잖아. 그렇게 안되잖아. 맞죠? 왜 안되겠냐? 그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자. 그죠? 그 물이 탈섭됐던 물이 또 흡섭이 됩니다 그랬을 때 탈섭과 흡섭이 딱 가역 반응이 아니잖아 그렇죠 쉽게 얘 우리 밥을 했어요 쌀밥을 했다 밥을 두니까 밥이 굳어져 야어 식은 밥이 되야 그럼 식은 밥이 돼가지고 수분이 살아나고 했는 밥을 정상적으로 또 수분을 그 위치에 딱 우리가 수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느냐 잃었던 그 자리에 수분이 제자리를 위치하지 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흡섭 탈섭 완전 가역 반응은 아니잖아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 1, 2, 3 영역 되어 있는 영역이 지금 우리가 설명이 우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분 활성도와 식품 안정성. 이게 우리 주목적입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자. 자,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안정성은 매우 밀접하다. 수분 활성도는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수분활성도는 효소작용, 화학반응, 미생물 성장 외에 건조식품과 반건조식품 조직에도 영향을 준다. 식품에 따라 다르지만 건조식품의 특성을 유지하려면 최대 수분활성도를 0.35에서 0.5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드러운 조직을 가진 식품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히 높은 수분활성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의 안정성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세롤, 글리세롤, 설탕, 당알코올 및올리고당의 친수성이 강한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수분활성도를 0.7 이하로 낮추어 낮추어 식품 변화를 억제하면서도 조직감이 좋아 섭취하게 쉽게 만든 식품을 우리가 뭐 중간수분식품이라고도 한다. 자 이들 중간수분식품에는 잼젤리, 건조과일, 양갱, 약식, 훈제품 등이 있다. 그 다음 수분활성도 미생물성장 우리가 봤습니다. 자, 자 최저수분활성도 세균이 잘할수 있는 최저 수분활성도는 0.91에서 0.94 그러니까 세균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활성도 0.9 이하로 유지하자. 효모는 0.88 이하로 유지하자. 곰팡이는 약 0.70 이하로 유지시키자. 뭐 일부 호염성 세균은 0.75, 내건성 곰팡이는 0.65, 내삼투압성 곰팡이는 0.6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분 따라서 제한 수분 활성도 이하에서는 미생물의 생 성장 활동이 완전히 억제되므로 식품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식품 저장에서 우리가 아까 받는 부분에서 유지산화 억제하는 거는 쉽지 않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지산화 유지 제품 많잖아. 거기에는 어떻게 억제하느냐. 유지산화 방지제가 들어가잖아. 맞죠? 유지산화 방지제 종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식품에 어떤 방지제 어떤 방지제는 쓸수 없다 어떤 건쓸수 있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있어요 가장 좋기는 기름 많이 짜놓고 먹는 거 아니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산화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 없잖아 적당할 때 적당한 양 먹을 만큼만 짜서, 짜서 드세요. 그다음 수분 활성 효소 반응 자, 이 부분. 자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우 효소 반응이 활발합니다. 효소는 가수분해처럼 가수분해 효소처럼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높으며 최종 가수분해도도 수분 활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효소는 수분 활성도 0.85 이하에서는 활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러니까 0.85 이하만 유지한다면 효소들은 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방과 수분의 효소는, 라이페이스는 수분 활성도 0.1, 0.3에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활성을 나타냅니다. 그 얘기는 유지 가수분에 막을 방법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수분 활성도와 비효소적 갈변, 갈변 반응에,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하나로 뒤쪽에 이 반응은 상세히 좀 설명이 될 겁니다. 마이알 반응이 있습니다. 마이알 반응은 수분 활성도의 영향을 받는다. 마이알 반응. 자, 이 사람은 프랑스 화학자인데 이걸 어느 책에는 이렇게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 영어식으로 읽으면 은 메일라드다. 메일라드 맞죠? 메일라드는 이 사람이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인데. 그죠? 사람 이름을 완전히 바꿔 버렸어. 어? 읽으면은 곤란하잖아. 이거 고유 명사니까. 마이알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세요. 자, 이 반응이 뭐냐면요. 자, 수분 활성도가 낮은 단분자 청령력에서는 마이알 반응의 기질인 단과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의 이동이 제한되어서 갈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분자층에서는 마이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층에서는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이 증가됨에 따라 반응 속도가 증가해서 0.67이 되면 활발하게 활발하게 갈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 말 열반응 대표적인 과자 빵 응? 만드는데 갈변 현상.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당뭐 포도당이든지 과당이든지 당 아미노산 특히 이 아미노산 라이신 그 우리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거하고 반응이 아주 강하게 쉽게 일어나. 그럼 쉽게 얘기하면 마이알반응시키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도 파괴해버리고 색깔만 갈색 내가지고 어? 먹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 빵과자 그 갈색이 있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자, 수분 활성도 0.8 이상이 되면 기질이 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희석되어 반응 속도는 다시 감소합니다 마이알 반응 특색입니다. 자, 그 다음, 수분 활성도와 유지 산화 이건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냉동식품 안정성. 뭐 냉동식품 안정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탄수화물